여러분 저희 카우스 마지막 장면에 뛰는 장면 기억하시나요? 바로 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오기 위해서 저희가 뛰었던 거죠. 오, 오 여러분 여기가 그 유명한 바다를 가르는 그 홍해가 바로 여기입니다. 레드 시 가 굉장히 홍해에 너무 와보고 싶었는데 지금 벽광이 너무 심해서 어떻게 나온지 모르겠지만 몇 장의 사진을 좀 건진 것 같습니다 아마 좀잘 선택해서 저의 인스타 프로필 사진을 바꿀것 같은데 기대해 주십시오 지금 아, 너무 눈부셔서 눈을 못 뜨겠어요 피드를 꾸밀려고 좀 이렇게 돌아봤는데 피드 감성보다 저의 메인 프로필 사진을 바꿀 수 있는 좋은 사진이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일단 저희가 호텔로 걸어서 한 15분을 가야 되는데 지금 사우디의 날씨가 42도래요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, 세준입니다 근데 네,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저는 음... 일어나서 어, 일단 조식을 먹고 승식이 형 카톡 올리고 넣었습니다 그래서 승식이 형이랑 같이 밥을 먹고 지금 막 올라왔어요 그냥 지금 앉아서 지금 멍 때리고 있습니다 아, 오늘 뭘 해야 되지? 뭘 할까? 또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쉴때 그냥 맘 편히 쉬어야 되는데, 또, 또 계획을 짜네요, 또. 또 오늘, 또 오늘 뭐 해야 되지 하면서. 이게 제 성격이라. 좀 이따 12시에 이제 좀 PCR 검사를 받고, 조금 쉬었다가, 앞으로 한 2시간 정도는 계속 이러고 멍 때리고 있을 것 같아요. 와우. 자, 씻고 왔습니다. 반짝반짝 하죠? 뭐 할까 하다가, 저희가 항상 맨날 해 오면 이제 그 수영장을 이게 매번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워낙 수영을 좋아해가지고 또 지금은 이제 또 매니저님들이랑 이제 다수영장에 있다고 해가지고 후딱 가서 이제 또 오늘도 하루 동안 이제 또 쉬는 날이니까 그래서 또 재밌게 좀 놀려고요. 제가 또 수영장에 가가지고 또 사진도 찍을 거고 그리고 또 동영상도 찍을 거고 뭐 그러니까 재밌게. 어..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영장에서 봅시다 안녕 서눈못겠네 오마이 갓